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 8일차 네 오늘은 짝수차 날이어서 복근 운동하는 날이구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팔굽혀펴기 어, 30개 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근육통이었나 봐 여기가 순가 여기가 막 땡겨가지고 잘 안됐는데 네 오늘도 창문을 열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그줌 미팅이 있어서 주말에 하는 줌 미팅 그리고 평일 하는 줌 미팅인데 오늘 같은 평, 주말 줌 미팅은 7시부터 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좀 늦게 자긴 했는데 그래도 쌩쌩하게 6시 한 반쯤 일어났습니다 20분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각은 현재 시각은 9시 34분 AM 이고요 지금 날씨 좋고요 야. 약간, 구름 꼈다 야 돼. 구름이 안 보이네요. 구름 별로 안 보이는데, 약간 흐릿한 것 같아요. 네. 자, 1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어, 크런치 트위스트, 오므라다 폈다, 그거 하는 거랑, 올렸다 내려갔다 다리 하는 거. 3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넘게 한것같고요세다가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한두개 더한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햄버거 두개를 먹어서 그런지 83에서 84로 약간 살짝 넘어갔습니다 오늘 다시 식단조절 해가지고 해서 83을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이 좀 빠졌을 때 지방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어, 모르겠어요. 인바디 검사를 안 해봐가지고 네. 자. 오므었다 폈다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15개를 목표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할때 조금 좌우뚱도우번 뒤로 잡고 밀리려고 하더라고요 반동으로 그거를 조금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15개 있고 100개 15개 올렸다 내렸다 하는거 10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월하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좀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날씨가 좋아서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풍 다니기 좋고 그리고 돗자리 깔아가지고 네서 누워있는 시간 네 일광욕하는 시간도 좋지요 네음 그리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에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빨리 마스크 벗고 다니는 날이 오도록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복근동 아래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끝났으니까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 마셔야겠죠. a 웨이 스타 지다 g 네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실은 아침 밥을 얼마 먹지 않고 바로 양치를 했거든요. 양치하고 나서 얼마 한 10분 뒤 운동하고 단백질 쉐이크 먹는 거예요. 그래도 맛있네요 <웃음> 이 닦고 난 다음에 바로 뭐 먹는 거좀 <웃음> 이게 뭐랄까 식욕이 별로 들지가 않죠 그 다이어트 하는 비법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밥 먹기 전에 바로 이 양치를 해 가지고 식욕 떨구기 예. 입이 상쾌하니까 별로 들어가도 밥 맛이 나지가 않죠 네, 저는 밥을 먹었고 단백질 맛을 쉐이크 맛이죠 네. s 오늘 라이브 방송 하려고 하고요. 네, 몇 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할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한 가지 더 브이로그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해요. 보여 드릴 게 있는데 어디 있지?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안경 끼는 상태, 안경 끼는 시역이꽤 나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렌즈를 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요 브이로그 찍으려는 게 뭐냐면은 3번만 바라보면 눈이 좋아진다, 이게 제가 한 4일, 5일 정도 실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할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했는데, 5점,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5.0. 지금 렌즈 도서 마이너스 5.0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여요. 그래서 이 매일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 잡으면서 하면서 어느 정도 시력이 좋아졌는지 어, 그런 거 하도록 정말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매일마다 이것도 30분 가량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이게, 이게 오, 이번에 게요 브이로그 할거몇 가지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어, 어, 네이 이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끝났고 어깨 힘좀 뺄게요 힘이 자꾸 들어가어요 이게 탁탁 털때 여기 새끼손가락 여기가 갑자기 찌릿찌릿하게 오더라고이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오른쪽 안 그러는데 세게 털면 여기가 찌릿? 하고 잡고 요네 이제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로 할 거는 네 오므렸다 폈다 열다섯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다섯 개 했고요 빠르게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이게 적응이 됐다 봅니다. 다음번에 좀 횟수를 늘리든가, 기어 다섯 개, 세개 정도 더 늘리기, 몇 개입니다. 네, 자, 어, 미리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뿌듯하고요. 런닝도 하는 거 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모든 것, 준일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 온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파이팅 네, 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0개 올렸다 내렸다 다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요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테브록님 그리고 위사이월드님 그 다음에 이승환님 그리고 꾸준님 그 다음에 김다나 버피님 또 다른 외국 계정분 네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먹방 찍어주신 분들 방멍멍님 어디다 네 아, 여기서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 세트가 끝나서 바로 먹어야 되겠죠. 이 세트 끝나고 먹었죠. 그래서 그눈 시력 좋아진다 하면서 3 0일 기적처럼 3 0일에 정말로 렌즈를 벗을 수 있을지 지금 렌즈 제대로 끼고 있어서요. 렌즈 벗는 날이 오면 좋죠. 응. 라식 라섹 수술할 필요도 없고요. 안경도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 현재 지금 차고 있는 안경이 안 보이네. 이 안경이에요. 요 안경. 그래서 지금 5.0이랑 5.2 정도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25인가? 네. 그때 안경 한번 재봤거든요. 다른 안경도는 5.5, 5.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것만, 이 안경 거의 한 어, 10년 가까이 된 안경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점 조금씩 눈이 나빠진 것 여자 심이 10년 사이에 예전에 지금 이 책을 보면서 현재 마이너스 5.0이라 적었죠. 5.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0까지 갔어요. 이런 책 구성 내용이고요.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 1부터 해가지고, 여기 데이 1 보이죠? 데이 1, 데이 2.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데이 1, 데이 2막 해도 돼요. 뒤에 이렇게 정답까지도 있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하는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좀 길었죠? 이제 3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에도 100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순이 막 되나봐요 지금 얼굴이 바꾸박꾼 달아오르려고 하는데 술 마신 건 아니에요 <웃음> 네 오늘 뭐 오랜만에 주말이 왔는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태까지 평일, 평일 주중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면서 날려버리셔도 되고 달리기도 되고, 뭐 하고 싶었던 게임이라든가 잠자면서도 스트레스 풀 수도 있죠. 수면하면서 풀 수도 있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풀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스트레스 잔뜩 푸시는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개를 했고 지금 3세트 씩 하고 있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3과 아, 2와 3분의 1을 했고 이제 2와 3분의 2로 들어가는 거 이거 1 5개라 어, 위에 올렸다 내렸다 10개 다음번에 한번 정확한 명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런치 <웃음> 그, 그, 스크 어, 갑자기 없네. 크런치 사이트. 어, 크런치 프랭크. 음, 네. 아, 크런치 트위스트죠. 크런치 트위스트밖에 일이 생각 안 나네요. 네. 참 조금만 더숨 골랐다가, 골랐다가. 숨좀 고르고. <웃음> 네. 말표하는 순간. 네, 고르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6일차 때 100개 했던 거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원래 7일차 때 보여드렸었는데 그 큼지막게 썼죠. 드디어 하면서 무릎 꿇고 있는 거 그게 나무 진짜 네 정말 이렇게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었어요. 자 그러면은 15개랑 1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하고 나서 저기 단백질 쉐이크 마실 거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뒤에서 또, 뒤에 또 이어서 나가니까 시청해 주시고요. 원머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뒤에 영상이라.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 댓글, 네. 시작하겠습니다. 3과 2와 2분의 2 들어갑니다. 2와 3분의 2잖아요. 2와 3분의 2 들어갑니다. 3 세트 종료입니다. 네, 맛있는 단백질 세이크 마시면서 오늘 하루 파이팅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준일이었습니다. 준일이의 모든 것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예, yeah, 감사합니다